여기가 와이탄이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 건물들이 되게 이뻐요. 건물들이 약간 유럽풍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국기는 저마다 다 중국 국기가 달려 있는데. 양거위에 걸리. 걸리야. 어, 걸리. 怎么样？ 难受난受 <웃음> 아, 날씨 진짜 좋다.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와이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경찰 엄청 많네! 오늘 쉬는 날 이렇게 더운데도 굳이 나온 이유가 엊그저께 봉쇄가 풀리고 첫 휴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상하이에 오면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관광 명소 와이탄에 갈 예정인데 지하철 타고 가면 너무 좋은데 굳이 자전거 타고 가는 이유는 거의 가가지고 이제 그 360도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면 뭐 볼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리더라고요. 10km 걸리는데. 어... 우선은 배터리 많이 다니까 예. 이 정도까지만 찍고 가다가 뭐 커피를 사 가지고 조금 충전 좀 하고 간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아. 싱매시 어, 맞 아, 하. 네 부하우이스 워컴보아부하오이스아 빙메이쉬 아 세세 그렇게 좋네 그럼 한 시간 달렸다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기 MA 커피 와이탄 가는 길에 이런 코로나 검사소가 진짜 많아요 와. 와.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뭐 아무 이상 없겠죠? 하도 여기 도둑,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괜찮겠지? 잠깐 갔다 올 건데 중국사람들 여기 웨딩사진 찍는거 되게 신기하네 한국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여기 자전거 못타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럴줄 알았으면 자전거 타고 오는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영상에 이제 360도 카메라를 또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이 와이산 이거 동방명주 기가 많습니다 적어 보려고 사람들이 여기 오고 집값도 엄청 비싸고 어, 난리나요 여기 바뀌라 초록불 오케이 와 많다 이정도면 많은 거지 볼거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고 이런 것만 봐아볼거 없어요 저동방명주 하나? 어쨌든 여기를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또배 타고 이렇게 또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건너가면 돈이야 건너가도 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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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자, 여기 중국애들 진짜 스킨십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물이 진짜 너무 더러워요. 어, 이거 그냥 흙탕물 아니야 이거? 그래도 전에는 배가 이렇게 많이 안 다녔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배가 엄청 많이 다니네요. 저거 다그 고기 잡는 배 아니야? 중국 배도 스케일이 엄청 크다 저기 뭐 그냥 하우스처럼 생겼어 배 위에 하우스처럼 생겼어 이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는 좀돈좀 좀 많다는 거거든 부럽다 이런 이 빌딩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되면 또 종소리도 나요 약간 여기만 보면 유럽풍이야 누가 상하이라고 알겠어 여기를 그리고 여기가 중국의 화장실 아 진짜 진짜 냄새 심하다 와와 와, 진짜 와 진짜 아직 이런 곳이 많습니다 아직 이래요 와 여기는 막혔어 심지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최신식이야 이게 제일 웃겨 최신식 한국 사람들 이다 있다. 我是人 한국 是람들人 한국 사람得 한국 사啊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那사국 那长得像韩国人高丽是吧啊土生高丽你韩国人会说中国话很棒真的啊谢谢谢谢你长得很像韩你长得一看就是韩国人真的韩国好地方韩国你长得很像那个安在旭安啊安在旭很像啊真的在上海做什么现在啊在上海做什么美发师哦那好谁啊两个月隔离隔离啊隔离<笑> 저 뭐야? 나이소! 하하하하 어매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딜가도 내가 한국사람인게 다 티가 나나보네 한국사람처럼 생겼나? 와 여기 진짜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어 한국 음식은 하나도 없어 아. 머리도 뭐 촬영하는 사람들 있나 본데? 바지 오늘 chapter 서브웨이, 어우, 서브웨이를 한국에서도 안 먹었는데 여기서 먹게 될 줄이야. 일단은, 여기에, 뭐를, 무조건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아. 트위제워. 就是什么牛肉啊可以可以加一个这个吗啊可以菜都要啊 韩国人喜欢吃泡菜，对的。哦，我可以帮我这个给我，有一，哦，对一点点。这个辣椒吃的啊，啊啊啊，泡椒吃的。嗯，把饺子吃好。你又要吃的。啊，随便，随便。可以可以可以。人民币有吗？啊，有有有有。你给一个人。人民币。没关系，我我又去补。有有人民币吗？啊，你有带人民币吗？ 没有袋子但人民币都没有这个这个有这个有还有其他的没有微信有嗯行行这个可以啊可乐冰箱自己拿一个啊可以哦这个거就不懂了黑的黑的为什么黑的黑瓶子叫哦好请吃哎这 <笑> 오마? Okay. 지吗고기 어. 아, 종류만 조금 다르지 뭐 채소나 그런 거는 한국이랑 별반 다를게 없을 거 같은데. 맛있는 항상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따져야 돼. 比什么比比如比云南这个吗这个什么在哪里买的这里买的前面的吗对的哦好吃吗好吃吗你是韩国人韩国人啊对口音有点不太像啊哈哈 한국사람처럼 생기긴 했나보네 근데 서브웨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목소리> 원래 계획은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거였는데 서브웨이 먹고 나니까 영상 좀 촬영하고 나니까 갑자기 좀 어두컴컴 해가지고 여기가 와이탄이 조금 저녁에 이쁘거든요 와이탄에서 촬영하고 저녁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불빛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저녁이거든요 아 근데 경찰대는 진짜 많네 어, 여기가도 경찰 저기가도 경찰 저녁 되니까 더 많은 거 같아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같아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같요와 저기까지 사람들 진짜 많다 여, 진짜 열심히 찍는다 키가 커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웃음> 저기는 비행기가 지나갔나? 엄청 이쁘다 저거는 한국 회사인가? AI? 손해보험 아닌가요? 저거? 무슨 다른 회사가 있는 건가? AI 손해보험 아니야? 아 사람 진짜 많다 여기다 코로나 한 명만 걸려 있어서 이제 스쳐도 이제 코로나야 다 사진 찍으로 저녁에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와. 미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소, 거기를 만지면은 그돈 많이 번다고. 미국소랑 뭐 중국소랑 별반 다를게 없으니까 어.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벌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아까 7시까지만 해도 여기 불이랑 여기 불이랑 안 켜졌었는데 7시부터 이게 불이 다 켜지나봐요 아 이쁘다 이것 때문에 동막명주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진짜 이쁘다 와이탄